네,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어, 본격적으로 인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, 게임에서랑 이제 웅진코웨이 라고 하는 그 정수기 렌탈 업체가 만나는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어, 이 넷마블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m a i l 기반으로 뭐 AI, 인공지능 어, 이러한 그좀 고도화된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, B2C의 관계를 통해서 뭐 B2B 업체도 있겠지만 어, 업체가 이제 어떤 어, 서비스나 어, 그 재화를 어, 구독하면서 어,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정수기 렌탈 같은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곳인데 넷마블이 이제 어, 자신들의 AI 기반 역량과 그리고 웅진코웨이의 지금 구독경제 산업을 융합해서 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어,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어, 구독경제라는 게 지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AI,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어,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,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지 한번 대충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, 우리가 흔히 아는 뭐유튜브의 구독 이런 것도 이제 구독경제라고 할수 있는데 어, 그 뿐만 아니고 단순히 어떤 그 인터넷 상에서의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의 구독 뿐만 아니고 실제로 재화의 구독도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렌탈 그리고 지금 보면 은뭐 자동차 월 100만원씩 내면은 뭐다5종뭐 여섯 종까지도 어,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위클리 셔츠 월 5만원이면 매주 셔츠 다섯 장뭐 빨아주고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밀리의서재 전자책, 월 결제하면 전자책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 이런 것도 있네요. 월 9,900원이면 은 전국 120여개 제휴점에서 술한잔 무료. 오픈 갤러리는 뭐 3개월마다 다른 사이즈 미술 작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. 이런 거 상당히 많더라고요. 좀꽃 배달도 있고 꽃 구독하는 것도 홈쇼핑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. 그러니까 꽃 구독하는 거좀 이제 어느 정도 집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겠죠. 식탁에 꽃 인테리어로 장식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일일이 자기가 그 인테리어랑 어떻게 매칭을 해가지고 매달 그 꽃가게 가가지고 꽃 시들면은 또 다시 사가지고 꾸미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필요 없이 이 꽃집에서 구독 서비스를 하면은 뭐 일주일에 뭐 꽃바구니 하나씩 계속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미술 작품도 3개월마다 다른 사이즈의 미술 작품을 배운 거야 구독 경제가 우리가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는 그 소비시장을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기존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, 약간 귀찮을 수도 있는 어, 그러한 그 우리의 귀차니즘을 어, 파고들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넷마블이 이러한 구독경제 어, 웅진코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정수기를 흔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수기뿐만 아니고 넷마블이 만약에 웅진코에랑 결합해서 이 구독경제를 이룬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IoT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, 그래서 IOT라고 하면 우리가 좀 기존에 우리가 뭐 컴퓨터 보일러 그리고 뭐 AI 스피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사물의 모든 인터넷이 결합돼가지고 이들 스스로가 각자가 연결되고 인공지능으로 그 개별 요소 기계적인 기능을 자기 스스로 막 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이 AI 그리고 IOT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2030년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어, 추측을 해놓은 그러한 블로그 내용입니다. 보면은 커넥티드카 그리고 자율 비행 드론 그리고 스마트폰의 종말이 되어 있네요 어, 좀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IoT라고 하면 은 스마트폰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그 IoT 생태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, 스마트폰이 종말이 되고 애초에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사물 그리고 내가 뭐, 쓰고 있는 안경 심지어 하다못해 옆에 있는 컵 이런 거에도 다인공지능이 붙어서 IoT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,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다 우리 영화에서나 봤던 내용들입니다. 차에 인공지능 어, AI 서비스가 IoT와 연결이 돼가지고 집에 가면 은 바로 뭐 보일러를 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거죠. 그리고 스마트 시티. 신호등조차 IoT로 연결이 돼 있어서 어, 우리가 신호대기를 할 필요 없이 그, 신호등 자체가 AI로 그, 도로 상황을 읽어서 사람이 없으면 바로 그냥 초록불을 켜놓고, 어, 뭐 만약에, 차가 없고 보행자가 지나간다. 그럼 뭐 빨간불을 해가지고, 뭐, 이렇게 자율적으로 신호를 통제를 한다. 뭐, 우버에서 비행 드론을 통해서 뭐, 택시 서비스를 대체한다. 뭐, 이런 그 공상과학 같은 내용인데, 어, 미래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안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이제 있는데 월리입니다, 월리 입니다 어. 월리 지구가 쓰레기로 오염이 돼가지고 뒤덮여서 이제 지구인들을 우주여행 5년 크루즈 우주여행을 보낸 다음에 이 월리라는 로봇이 지구를 청소를 해요 어,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 프로젝트가 실패를 해서 인간들이 200년 동안 우주선 크루즈여행을 계속 해요 근데 모든게 다 AI 어, 인공지능, 사,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보면은 어,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토, 얘기하는 것조차 어, 지금 그 의자에 달려있는 통신기기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걷지도 않아. 그렇기 때문에 다 뚱뚱해. 어. 봐봐,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음료수 쏟다 먹을 때도 다로봇이 갖다 줘. 그러니까 월리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단순히 그냥 공상과학 영화다, 그냥 호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, 그렇죠? 어, 지금 보면은 일어나지 못해. 어, 모든 게다 기계에 의해서 통제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다. 우리 그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신체적 능력조차도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넷마블이랑웅진코에 얘기하면서 저 월리라는. 어, 영화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. 어쨌든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건 IoT 기술이죠. IoT 기술. 그래서 IoT 기술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건가? 그리고 이 IoT 산업에 넷마블이 구독 경제를 같이 끼워 넣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어떠한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해서 우리한테 다가올지 한번 주목해볼 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큰 틀에서 늘 어떤 사건을 좀 어,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기르기 위해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어, 예정입니다. 어, 오늘은 네마블과웅진코웨이의 구독경제와 AI 산업 이들이 결합되면 은 어, 어떠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한번 어, 예상을 해봤고요. 어, 그 모습이 월리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모든 우리가 할수 있는 기능이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손에 한해서 좀 발전이 이뤄야 루 되지 않을까